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누룹입니다 자,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항상 가격의 지표로 일컬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자,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과 이 반포에 이르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외에도 송파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나 그리고 강남구에 대한민국 학군지의 넘버원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죠. 자, 이 대치동에 대어 은마 아파트가 멈춰 있었던 재건축이 다시 빠르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요? 자, 현재 호가는 20억 초반 정도입니다. 네, 20억 정도. 근데 이것이 현재 완성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평당 1억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34평 기준이면 무려 34억입니다. 예. 그리고 5년 뒤의 시세를 예. 보수적으로 평가했을 때 1.2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자면 추정을 하자면 40억 가량 되는 이 아파트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20억이라는 가격만 들었을 때는 싸다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완성되었을 때이 아파트의 가치 그리고 추정되는 가격을 봤을 때는 이 20억이라는 숫자가 싸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상태 이 가격으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음마아파트는 여러 가지 암초들이 우여곡절들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그 중에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합 설립을 앞두고 이 상가와의 이 협의점에서 난관을 겪은 것이 가장 최근의 이슈라고볼 수가 있겠고 이게. 예, 어느 정도 타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오늘 이후에는 볼수 없는 저렴한 금액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음마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을 진입할 때 이 음마 아파트를 교훈 삼아서 소액으로 재건축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전략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는 대표 단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령기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세 지역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지역인 바로 대치동 일대 무려. 여역에 달하는 학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넘버원 학군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이 목동 지역인데요. 이 목동 지역도 이 오랜 학군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고 특히 14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또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투자처의 임과 동시에 학군지입니다. 자, 보시면 앞단지 뒷단지 거리가 굉장히 넓고 목동 전체가 학군지기 때문에 학원가가 좀 분산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대치동과는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중계동 학원가입니다. 자, 중계동도 몰려있죠. 예, 2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있는 섹타별로 보자면 두 번째로 서울에서 학원이 많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도 노원도 향후에는 재건축이 진행될 단지가 많고 또한 이 노원구에는 상계 뉴타운이 있죠. 바로 이 단고개혁을 중심으로 상계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프리미엄이 1억 내외로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투자금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이세 지역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과거서부터 학군지로 유명한 동네는 이세 지역 외에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군지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구도 감소하고 또 이렇게 몰려 있는 학원과로 집중해서 애들을 보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어지간한 학군지는 지금 쇠퇴해서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학원 개수가 많아지고 보내는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의 미래 자 향후에 인구가 감소되면 대치동은 이제 인기가 없을 거다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들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실텐데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치동은 더 강해지고 나머지 학군지들은 소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치동을 지금도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음마아파트는 어디죠? 이천여의 학원의 한복판, 바로 이 남자, 글자 강남구의 남자 여기에 위치하고 대치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단지입니다. 무려 4천 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자, 음마아파트 개요부터 볼게요. 음마아파트 4,424세대, 28개동, 1979년생입니다. MZ세대보다 나이가 많은 아파트죠. 자 면적은 101제곱, 115제곱 두 타입입니다. 31평, 34평이고, 배정학교가 대곡초, 대원초예요. 명문초등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 연식이면 전세가 2억, 3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세 4억에서, 리모델링하면 8억까지 받습니다. 굉장히 높이 받는 거예요. 이게 명문학군의 힘이다. 자, 그래서 총 지금의 세대수에서 재건축 예상하는 5,778세대 정도로 약 1,000세대가 넘게 예, 증가를 추정해 볼수 있고 자 시공사는 자이와 예, 삼성물산 예, 선정시공사 예상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는 구역 지정이고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조합 설립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주차 대수가 4,424대인데 3,000개밖에 안 되죠. 엄청난 주차난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4층으로 중밀도 재건축에 속합니다. 용적률이 204. 근데 이것을 재건축으로 300으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자 일반 분양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단지다. 예,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문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상가가 이제 입주권을 받는 소유주들이 많아지면 은 일반 분양분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나온 이 재건축, 입주를 앞두고 있고 분양을 아직 안한 단지들 같은 경우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감소한 단지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뭐 3000세대 예, 3000세대가 이상 뽑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분이 300개도 안 되는 단지가 꽤나 많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 조합원과 예, 조합원과 그리고 일반 분양분 합쳐서 약 5,1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음마아파트가 근데 어, 상가 소유주가 개입이 되면서 이 아파트를 받을 경우 그 수량이 훨씬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점수를 모아서 난 음마아파트 당첨돼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적을 수 있는 단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마아파트의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고요. 이게 2003년 12월 31일입니다. 20년 동안 그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지부진하게 오래 지연됐던 단지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음마아파트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송세월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박원순 시장이 임기 중에 너무 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예,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예,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이제 그러나 조합 설립만 나면 3분의 1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가 빨리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점에 음마아파트 사업성을 우리가 보자면 지금 현재 200%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끌어다 쓰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4,400세대가 5,700세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총 5,778세대 중에서 6,78세대가 공공주택으로 빠지고 5,100세대가 조합과 일반 분양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가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상가 소유주 중에서 상가로 받으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파트로 받으시는 분도 꽤나 될 거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던 이 조합원수 종전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4,40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한 700개가 안되게 일반 분양분이 지금 책정이 되는 건데 이제 상가 소유주가 들어오게 되면 대략 상가가 약 700여개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여기 들어오게 된다고 라 가정한다면 라 아파트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라 이게 일반 분양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 300여개 안되는 수량이 일반 분양으로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예,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이 사업성을 체크를 해보면요. 31평 예상 이 종전가가 19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19억 예, 지금 20억 3천짜리 최저가 1층짜리가 20억 3천인데 이게 대략 19억 정도로 추정할수 있습니다. 종전가가. 자 그리고 공사비를 평당 약1 천만원 정도 990 정도로 추정을 했을 때 그리고 추정 비례율을 100.47% 로 했을 때 지금 현재 31평을 매입해서 84 제곱미터의 34평 짜리를 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추가 분담금이 이제 4억 이상 예, 뭐 4억에서 한 6억 뭐이 정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 지금 20억 3천짜리를 사면 예, 추가로 나중에 4억 5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조합원 분양가 예상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조합원 분양가가 팔사 예, 기준 23억 정도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어요 23억이 조금 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게 시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세로 보면 은 평당 1억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로 있다면 34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한 24억, 25억 정도를 들여서 에, 34억짜리를 받으니까 약 차익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이 약 9억, 1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에, 추가로 이제 대장에 대여단지기도 하고 에, 일정 시점,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최소 5년 이상은 앞으로 무조건 흘러가겠죠. 5년, 7년 이상은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때한 40억 기반까지 보고도 우리가 접근해 볼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음마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주를 2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할 수 있는 추정가가 34억 정도인데 시세로 따지면 근데도 가격이 이 정도에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음마 아파트는 거의 다 지저분하고, 예, 굉장히 오래됐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할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주차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들이 고려돼서 가격이 좀 눌려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수 없는 금액일 수 있어요, 이 가격이. 나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리면은 과연 이 가격일까요? 그리고 조합설립 나면 과연 이 가격일까요? 좀 지금 시점이 다시 볼수 없는 시대의 한 페이지에 20억이라는 음마아파트를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음마아파트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해온 만큼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 분쟁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상가와의 문제였거든요 상가협의회, 상가위원회랑 협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모두 해결이 되고 재건축 진행해서 조합 설립 단계에 이제 이를 제이 만한 협의가 이끌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가위원회와의 문제가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는데 기존의 예전 조합일 경우에는 이 상가가 분산 배치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 상가위원회 측은 무조건 대치역 인근에 배치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역세권 앞에, 상가는 역앞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재건축은요, 상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조합설립 전이에요. 왜냐, 조합설립 되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동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각동에 해당하는 이 음마아파트의 28개 동뿐만 아니라 상가동도 절반 이상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가동이 절반 이상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상가동을 빼고 가려면 재척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오랜동안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게 최상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은 상가 대치역 인근에 배치해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독립재산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전체를 정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상가를 별도의 추진체로 인정해주고 정산을 따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에 정관비율, 그러니까 이 감정가로 하면 아파트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상가 지분의 높아진 가치의 가격을 얼만큼 인정해 줄수 있고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줄 것이냐 에요 이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있어서 이거예요 예 네. 상가 소유주가 요즘엔 다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관비율을 어떻게 만질 거냐,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거든요. 상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래서 최근에 많은 단지들, 재건축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된 단지들, 최근에 완공된 단지들 보면 은다 10%로 맞춥니다. 예, 0.1 근데 이음악아파트 같은 경우 상가 개수가 많고 자그마한 상가도 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상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7.5%예요. 7.5% 인데 요거를 9%로 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또 요청을 했었는데 조합측에서는 이 10% 이하로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상가도 수용해서 이렇게 타협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뭔것 같습니까 자 아까 아파트로 하면 20억 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음마아파트 투자를 하려면 그쵸 지금은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총 가격으로 보자고요. 20억. 근데 상가,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크기의 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를 사면 고작 매덕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상가 투자가 열풍이었습니다. 재건축 상가 투자가 열풍이었고 강남바닥에서 아파트의 대지 지분 평당가보다 상가의 대지지분 평당가가 훨씬 더 비싼 상황까지 왔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이 갑이라기보다는 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상가협의회, 상가위원회가 더 높은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빠른 조합 설립과 재건축 진행을 위해서는 상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문제고 상가가 원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관비율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게 주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대척 인근 매치와 독립정산제 그리고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시의 정관비율 모든 것이 타협이 끝났기 때문에 조합 설립만 난다면 빠른 속도로 쾌속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음화아파트 현재 위치 보시면 바로 앞에 학원가가 위치하고 있고 또 3호선 대치 역세권 임과 동시에 바로 뒤와 앞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몰려 있죠 서로 신축 아파트 촌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34억 40억 그 이상까지도 미래 가치가 높은 이새 아파트 촌이 될수 있는 대치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군지 대한민국 넘버원 이라는 이 희소성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독립재산제는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해서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용산한다는거예요 이걸 합치게 되면 누구는 이익이고 누구는 손에다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예, 서로 이득을 분리해서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가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서를 쓰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조합, 가합 그리고 상가 추진협의회를 을 해가지고 이 재건축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20억 주고 재건축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 20억 주고 전에는 뭐 20매도씩 했었잖아요 예, 10매도 갔다가 20매도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했던 단지기도 하고 자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시자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다 자 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도정법 시행령에 규정한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 10%로 한다 예, 그래서 0.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항에 따라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값과 을은 협의해서 상호 정산방법을 관리처분 떨어질 때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의 단지들을 보면 전부 다 10%예요. 그래서 10만포 2차, 지금 신통, 한강변이죠. 예, 이것도 10% 정도로 협의가 됐고 자, 10만포 3차, 예, 원밸리죠. 이게 예, 22년. 중공 예정이고 10%로 했었고요. 그리고 신마포 4차 지금 추진 중인 곳인데 여기도 10%. 12차도 예, 여기도 문제가 상가 때문에 조합 설립 취소를 당한 곳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재인가를 받고 여기도 이제 빨리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예, 건설사 정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10%. 그리고 개포 시형 개래 개래포라고 부르죠. 예, 여기도 20년에 중공이 이미 안 된데 이때는 0.2. 예. 그리고 주공 1단지 퍼티와이 파크도 어, 20% 0.2. 그래서 이 최근의 단지들 보면 거의 다 0.1이에요. 최근 단지들은. 근데 이제 입주하거나 준공 앞둔 단지들 보면은 0.2까지도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는 지역들을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주택 최소 분양가 최소 분양가에서 10% 비용, 20%보다는 높은 감정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가를 갖고 투자를 하려면. 예. 그래서 너무 작은 뭐 대지집은 한평두 평짜리 상가를 샀을 때는 못 받을 수 있다. 그냥 상가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예, 일정 규모 정도로 되는 지분을 내가 떠와야. 떠와야만 예, 이렇게 협의를 했을 때 10%든 20% %든 됐을 때 아파트 입주권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20억, 30억 내 돈을 전부 다들여갖고 5년, 10년을 태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작은 금액으로 오랜 기간을 투자하면서 추가 문담금은 입주 때내면 되는 거니까 작은 자본을 들일 수 있는 상가가 유망한 투자처로 급부상합니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도 있었어요. 주택을 못 사게 막고 이 재건축 분야나 재개발 분야나 재당첨 제한도 걸고 조합원 집이 양도를 해버리니까, 조합 설립이 된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상가는 좀 다르거든요. 상가는 관리 처분이 나야, 예, 입주권이 돼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틈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상가를 분할할 수 있으니까, 재개발처럼 토지나 주택은 분할이 안 되는데, 이 재건축에서는 상가라는 것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작은 지분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딱 계산된 상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상가를 통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20억, 30억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의 가치가 급부상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몇년 만에 뭐 3배, 5배, 뭐 10배 폭등하게 된 겁니다. 자, 보면, 자, 이런 동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죠. 2019년만 해도 3,750만원, 5,800만원이던 상가가 2022년 거래된 것이 예, 무려 3억입니다. 딱 10배네요, 10배. 그쵸? 그리고 그 어, 바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1 9년에 금액이 8억이었어요. 예, 8억이었는데 2년 뒤에 거래가격이 19억이 됩니다. 이건 같은 면적이에요, 같은 면적. 예, 무려 2배 이상이 2년 만에 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단지들 디스코를 통해서 찾아보면 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여지없이 상가의 가격이 3배, 5배, 10배 올라 있습니다. 2년, 3년 만에. 자 이것도 보시면 2020년 7억이었던 게 22년, 2년 만에 2배가 되었고요. 16년으로 따지면 2억이었잖아요. 그러면 7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단지도 보면 예, 20년 5월에 거래된 게 1억 2500이었는데 22년 9월 무려 2년 만에 4억 6천 약 3배에서 4배 정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미 소수는 이거를 알고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었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무려 기사도 나왔습니다. 22년 기사죠. 다주택 규제도 피하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자 그래서 올림픽 선취천이 대표적으로 나왔고 뭐 평당 5억에도 거래가 됐다 반년새 2배 올랐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들을 보면 대부분 상가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합 설립 이전에 상가 협의회 회장이 어떻게 조합 측과 얘기를 딜을 잘 해서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상가 투자가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가 갈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나면 은 상가 소유주들도 조합의 고객이에요 이 분양가가 서로 협의해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원 분양가랑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분양 받을 때그 분양가랑 똑같은 금액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과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분상제로 또 관리가 되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상가 소유주도 공짜로 아파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분양가 내고 예,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싼 분양가 내고 들어오는 확보된 고객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자 합리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왜다 입주권을 부여시키면서 빨리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앞으로 강남은 이런 사이클로 지금 상가의 가치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 우리가 이 전략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소액 투자 전략이 조금만 있으면 막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고 기사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상가 분할이 도정법에서 이 토지나 주택은 법이 있는데. 상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막는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재건축 입주권을 상가 쪼개기를 통해서 받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다 그리고 법이 나오기 전에도 지자체가 이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상가 쪼갤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 근데 이 허가가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큰 상가만 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미 쪼개져 있는 상가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쪼개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은 굉장히 빠르게 비싸지겠죠. 희소해지니까요. 자, 그럼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앞으로 재건축 소액 투자는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상가로 소액 투자가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수순일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강남은 이미 상가들이 비쌉니다. 자, 이미 구역 지정도 안돼 있는데. 예, 평당 2억씩 나오는 상가들이 있어요 자 위치가 좋기 때문에 평당 2억까지도 나오는 단지들이 있다 자 이런 단지 비싸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강남은 없지만 예, 서울의 아주 유망한 입지 그리고 더나가서일개 예, 신도시 재건축에 포커스를 맞친 아주 저렴한 단지 내 상가 예,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처입니다. 자, 정말 저렴하게 1억, 예, 그리고 2억대로도 서울의 우수한 입지나 분당 재건축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예, 제가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 강의 못 오시는 분은 제 멤버십 하단에 가입 버튼 누르면 첫 번째 영상이 이러한 오래된 재건축 상가로 기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시간짜리 강의.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는요, 하단에 이 댓글 링크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고, 오시면 어느 지역인지까지 모두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 아파트를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국 엄마 아파트도 상가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